<웃음> <웃음> 잘 가시죠. <웃음> <잘> <웃음> 야여전 하시구나, 사장님. 아, 여자죠? 예? 길데요, 어, 예약이. 그래도 풀로 찼네. 저기 주차장 가득이고 우양이 좀 자세로 질러. 와, 또제 글씨가 이렇게 살아 숨쉴 줄. <웃음> <웃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야, <웃음> <웃음> 진짜 역동적이다.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다. 점심시간 뭐 바빠봤자 한 시간이잖아요. 음, 바빠봤자 한 시간 이렇게 시간에 부담탕면서 예예예예. 예. 시야 백만. 그래 백만 원 팔아야 네. 되는데 점심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정식이네. 그렇죠. 아 이거. Thank <laughs> you. C점문점 사장님인데 저 양말을 왜 파시는 거예요? 아 저거는 예. 이제 저희 손님들 중에 예예. 여러 가지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양말 거래처가 있으시가 양말 장사하실 공장하시는 예. 분이 예, 저한테 이제 뭐라 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국가가 좀아 팔아봐라. 쓰고. 손질 좋은 거요. 음, 진열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서? 저는 시험적으로 해 놨어요. 해봤는데 근데 해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웃음> 왜냐 그 사장님이고 예. 하고 같은 마인드야 품질이 아. 진짜 좋은 걸같다니 맞아 응. 그러다보니까 저게 응. 몇년 됐거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이런 양말 자파가 팔린다 이거 중요어 정말 중요하다 200 200와 어디에요 그럼 뭐야 그냥 사실 어설픈 자판기 하나 놓는 것보다 훨씬 낫네. 뭐 양말은 사실 평생 소모품이니까 소모품 성어품. 계속 살수 있지. 아 재밌네요 사장님 아. 강세 황재원 대표님 오늘 뵈니까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시야.